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해운총론 제 세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해운의 의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어, 이번 시간은 해운업의 종류에 대해서 법률적 분류와 학문적 분류로 나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운업을 법률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해운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협의의 해운업과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항만운송사업을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보는 이런 광의의 해운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무계에서는 해운업이라면 해운법상의 해운업과 항만운송사업법상의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어, 산업을 모두 통칭하는 것으로 어, 넓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해운법상의 해운업은 어, 해운법 제2조 1호의 6가지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물건운송사업또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 이 6가지가 어, 해운법상의 해운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먼저 해상여객운송사업은 해상 또는 해상과 연계한 내륙수로에서 어, 여객선으로 어,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이 어,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 관련 사업 외의 것을 운입합니다 어, 내항의 여기에는 다시 해상여객운송사업으로는 내항 전기 여객 운송사업과 내항 부전기 여객 운송사업도 외항 전기 여객 운송사업과 외항 부전기 여객 운송사업, 기타 해상 여객 운송사업 등도 어,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해상 물건 운송사업인데요. 어,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어,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2항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의 것을 얘기합니다. 어 여기에 이제 용배선이라는 것은 용선사업을 얘기하는데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물건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상호간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물건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외국인간의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선하거나 또는 빌려주 대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같은 얘기입니다. 용선이나 대선이나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용대선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는데요. 또, 내양화물 운송사업, 외양전기화물 운송사업, 외양부전기화물 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보통의 경우에는 전기화물, 부전기화물 이렇게 구분합니다만, 내양선의 경우에는 전기선이 없기 때문에 내양화물 운송사업으로 하나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운중개업은 해상물건 운송의 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 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해운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어, 다음은 해운대리점업인데요.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물건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사업을 해운대리점업이라고 합니다. 또 선박대여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물건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외의 자가 그가 소유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임차한 선박을 타인에게 그 대여하는 이러한 사업을 어 우리가 선박대여업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용선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선박관리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물건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선박관리, 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행하는 어, 사업을 우리가 선박관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지 넓게 봤을 때 해우물을 계속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운송사업은 화주나 선박 운항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항만에서 해상운송에 앞서 어떤 해상운송의 후속으로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거나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양육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항만운송은 해상과 육상운송의 접점에서 화물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항만운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만에서 화물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서 항만체화나 체선 등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해상운송에 큰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 항만 운송 사업은 항만 하역 사업과 금수 사업, 감정 사업 또는 검량 사업으로 어, 크게 구분이 되고요. 어, 항만 운송 관련 사업은 항만 안에서 선박에 물품 또는 인물을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항만 용역업이나 물품 공급업, 선박급유, 컨테이너 수리업 등이 이러 항만 운송 관련 사업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그 해운을 해운을 그 학문적으로 해운업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적으로 분류를 할 때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요.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는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서 정비선 운송과 부정비선 운송, 또 운송의 대상에 따라서는 화물 운송과 여객 운송, 운송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는 개품 운송계약, 용성계약 기타 뭐 이런 종류의 운송계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서는 전기선 운송과 부전기선 운송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 먼저 전기선 운송은 항로, 기항기 발차기일시, 어, 취항척수 및 항해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해상운송을 얘기합니다. 어, 해운법상으로는 내양전기여객운송, 외양전기여객운송, 내양전기화물운송, 외양전기화물운송으로 외양 구분이 되며 대성 화물은 잡과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기선이 취향하는 항로에는 대부분 해운동맹이 결성되어서 해운동맹에서 공표한 표준 운조표에 운인 의해서 운임이 품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부전기선 운송인데요. 운항의 기일항로가 일정하지 않고 운송대상에 따라서 가장 유리하도록 배선되어 있는 해상운송을 부전기선 운송이라고 합니다. 해운법상 부전기선 운송은 내양 부정기 여객 운송, 외양 부정기 여객 운송, 내양 부정기 화물 운송 사업, 외양 부정기 화물 운송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상 화물은 주로 광석, 석탄, 곡물, 곡류, 목재 등 대량 화물로서 비교적 가격이 낮은 것이 일 보통입니다. 운임은 그때그때 시황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되는 대로 성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송 대상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첫째, 해상 여객 운송인데요.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이라는 것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상의 수면 비행 선박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을 해상 여객 운송이라고 합니다. 항만 운송사업법 제2조 사항에 따른 항만 운송 관련 사업 외의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여기에는 다시 내양전기여객운송사업과 내양부전기여객운송사업, 외항전기여객운송사업, 외항부전기여객운송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양전기여객운송사업은 국내항과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서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얘기하는데요. 국내항이라 하면 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항 부정기 여객 운송사업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않하고 운항하는 해상 여객 운송사업을 얘기합니다. 다음 외항 정기 여객 운송사업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서 운항하는 해상 여객 운송사업을 얘기하는데요. 어, 또외양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국내항과 어,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않냐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크루즈 즉 순항여객운송사업이 있는데요. 해당 선박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문화하는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을 순항 여객 운송 사업 우리가 그 흔히 크루즈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또 복합 복합 여객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은 위에서 설명드린 그 음, 내항 또는 외항 전기 부전기 여객 운송 사업 중의 어느 하나의 사업과 어, 순항 즉 크루즈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을 복합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이라고 합니다. 다음 해상물건 운송사업인데요. 이 해상물건 운송사업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어, 사업을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항만 운송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이죠. 어, 이러한 그 해상물건 운송사업이나 어, 내양 화물 운송사업과 외향 전기 화물 운송사업, 외향 부정기 화물, 운송사업, 내향 화물 운송사업, 어, 또, 어, 외향 운송 사업, 내항 화물 운송 사업, 또 외항 운송 외항 운송 사업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어, 내항 화물 운송 사업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대상 화물 운송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외향 정기 화물 운송 사업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해진 항로의 선박을 취향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얘기합니다. 또 외양부정기화물운송사업은 어, 내양화물운송사업과 외양전기화물운송사업이 아닌 것즉 부정기로 외양운송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어, 내양화물운송사업은 부정기선운송과 전기선운송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고 외양운송사업은 부정기선운송사업과 전기선운송사업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형법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운송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요송화인은 화물을 해상운송하는 경우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운송계약은 개품운송계약과 용성계약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송화인은 화물의 수량이나 항로사전 등을 감안하여 그 화물운송에 적당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어, 전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운송계약이 없이 화물의 수량을 증명하는 선화증권을 운송계약의 증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 부정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용선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운송인과 송환인 사이에 합의된 용선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되고 용선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준계약서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어, 먼저 개품은 여기서 사용되는 운송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해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화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얘기합니다. 운송물이 될수 있는 물건은 운송할 수 있는 모든 유체 동산인데요. 재산적 가치의 유무 또는 거래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의 유무를 묻지 않고 운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산 동물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물건이 컨테이너 등의 운송용기에 들어있거나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송용기나 포장도 포함되지만 발라스트는 그 대상이 아니다고 하겠습니다. 어, 또개품 운송 계약은 물건 운송 계약이기 때문에 운송물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해서 보관해야 하고요. 개품 운송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유 어, 계약 자유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방식에 있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 운송인은 송화인의 정부에 의하여 선화증권 또는 해상화물 운송장을 교부해야 하지만 이는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어, 부합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포운송계약에 적용되는 상법의 규정은 상대적 강행규정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특약 또는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등은 무효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성계약이든그 선박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기 때문에 선박의 개성이 중시된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그 개품운송계약은 운송물의 개성, 즉 종류나 수량이나 중량 등이 중시되기 때문에 선박의 개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형태가 전혀 다르다. 운송물이 선적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선박을 바꾸어서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을 약정한 대선약관과 일단 선적한 화물을 다른 선박으로 교체할 수 있는 재량권을 유보한 환정약관이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용선계약이 선주와 용선자와의 1대1 계약인 것과는 달리 개품운송계약은 선주와 불특정 다수의 송화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1대다수의 계약이다. 또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선하증권의 뒷면에 기재한 운송약관에 따라서 획일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합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설하지포 뒷면 약관에 의하여 운송계약에는 선주가 자기에게 유리한 면책특약을 설계할 가능성이 다분이 있기 때문에 아, 상법 799조 1항에서는 선주에게 유리한 면책특약은 특약은, 특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 항해용성계약은 운송물이 선박을 부르는 부정기선 운송에서 사용되는 계약인 반면에 개포운송계약은 선박이 운송물을 부르는 전기선 운송에서 주로 이용된다. 이 점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전기선에 의해서 운송되는 화물은 거래 단위가 비교적 적으며 동시에 시장성이 높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해상운송의 안정성과 신속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서 등장한 것이 컨테이너 운송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이러한 컨테이너 운송은 알루미늄 경합금 등을 재질로 한 컨테이너 속에 종이상자 혹은 나무상자로 어, 적부한 물건을 쌓아서 고정해 운송하는 것인데 하역 작업시간은 비약적으로 단축되었고 적재나 환적 등의 작업시에 운송물의 손상도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으로 해상 운송의 합리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화물의 발송지에서 목적지까지 운송을 해일반에서 행하는 일관운송계약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개품운송계약에 의한 운송 형태로는 보통 운송인이 불특정 다수의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을 받아서 이들 화물을 어, 그 컨솔리데이트, 즉그 혼재해서 운송하는 것으로서 전기선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없이 선화증권으로 운송계약이 입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송화인은 개품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이용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대리점 등이 발행하는 배상표를 잘 검토해서 적절한 선박을 선택하여 선적 신청을 하게 됩니다. 어, 다음은 용선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 특정, 특정 화주에 대하여 운송인이 선복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량 화물의 운송을 운송에 이용하는 계약입니다. 부정기선이 이용되며 석유, 광석, 곡물 등이 운송됩니다. 화주가 용선계약에 의한 운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직접 또는 용선중개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용선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운송계약으로서 용선계약은 항해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약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재운송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주와 항해용선계약 또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용선자가 다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런 계약을 재운송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최초의 용선계약을 주운송계약이라고 하고 용선자와 제3자와의 계약을 재운송계약 서브차트 또는 서브컨트랙트라고 합니다. 아, 재운송계약은 개포운송계약인 경우가 많지만 용선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제3자와의 관계에서 운송인은 선주가 아니라 용선자인데 항해의 용선자 또는 전기용선자를 말하는 것이고 선체용선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체용선은 선박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운송계약을 재운송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재운송계약은 주운송계약과 는 독립된 제2의 운송계약으로서 용선자는 선주등에게 지급할 용선료와 자기가 재운송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운임과의 차액을 취득됩니다 재운송계약은 법률상 주운송계약과는 독립된 제2의 운송계약이므로 재운송계약에 의하여 선주등의 권리의 의무를 불리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선주등에 대하여 아무런 후속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그... 어, 재운송계약이 그 운송주선계약과의 사이에서 어, 논란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무상으로는 재운송계약과 운송주선인에 의한 운송계약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어, 재운송계약에서 용선자는 화물의 운송 자체를 인수하는 자를 얘기하고 운송주선인은 단지 주선행위를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운송주선인은 금지특약이 없는 한 개입권을 행사해서 직접 운송을 인수할 수 있는데요. 운송인은 개입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으로서 운송채무를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상으로는 재운송계약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하여 운송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주선행위에 그치는 것인지 사실 관계를 판단해서 주선계약과 재운송계약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음은 선주등과 용선자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용선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는데요. 용선자는 반대의 특약이 없고 선주등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재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선주등의 승낙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용선자와 의 상대방의 관계에서는 재운송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용선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운임청구권 등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재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서 그 상대방에 대한 운송계약상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때 용선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운송인 책임제한이라고 하는데요. 어, 또 선주등과 재용선자 또는 송환인과의 관계에서는 선주등이 상법제 800조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것 외에는 선주등은 송환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어, 선주등은 재운송계약의 송환인에 대하여 운임 또는 용선료의 충고를할수 없고요. 재운송계약의 어, 송환인이 용선자에게 운임을 지급한 경우에도 선주등은 운송계약에 있어서 용선료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운송을 유치할 수 있는. 적하유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재운송계약에서 화주가 운임을 다 취급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운송인 즉 용선자가 원래의 선주, 저 최초 운송 원 주운송계약의 운송인에게 운임을 취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운송인은 화물에 대해서 모든 화물에 대해서 적하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운송계약에서 화주는 이중으로 운임을 지급하게 될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보있습니다 어, 이때 선주의 항변사유는 운송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 범위 내에 것인 경우에는 선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감항력 주의의 무와운송물에 관한 주의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선주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재운송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실제 운송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때 선주는 주운송계약상의 항변사일 뿐만 아니라 재운송계약상의 항변사일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주는 선주 등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자한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선주는 이제 선박 운항자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은 일관 운송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일관 운송계약은 Contract of Through Carriage라고 하는데요. 해상 운송인이 자기 담당 구간뿐만 아니라 연결된 다른 운송인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운송구간의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을 얘기합니다. 어, 법정상의 개념은 아니지만 어, 복수의 운송인에 의한 연락운송이라는 점에서 상법상의 순차 운송과 비슷하고 복수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한다는 점에서 환정약관부 단순 운송과 비슷합니다. 일관 운송계약은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처음부터 사람과 운송수단의 복수가 예정되어 있는 점에 그 특이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관 운송의 장점은 운송 구간마다 운송계약을 변경함으로써 생기는 어, 적하의 손상과 시간의 낭비를 피할 수 있고 중간 운송주선인의 운송주선의 수호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 운송과정에 소요되는 운임비타의 비용을 미리 정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CIF 매매계약의 경우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또 송하인은 일관선화증권으로서 어, 그, 이용하여 화물이 발송과 동시에 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수하인도 적하의 도착 전에 그 증권에 의하여 운송을 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운송의 종, 계약의 종류는 제1운송인만이 송환인에 대하여 당사자로서 계약하는 단순 일관운송과 제1운송인뿐 아니라 전운송인이 공동으로 송환인에 대하여 당사자로서 계약하는 공동일관운송이 있습니다.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효력이 대체로 육상운송의 경우와 다름이 없으나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대개 책임 한도 약관이나 분할 책임 약관이 섭입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각 운송인은 어, 그 담당 운송 구간에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은 계속 운송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서비스 컨트랙트라고 하는데요. 해상 운송인이 송화인에 대하여 일정한 장기간 일정한 운임률로서 일정한 종류의 적하의 불특정 다수 다량을 수시부분적으로 계속하여 운송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매회의 적하의 수량, 선적의 때와 곧양육강의 결정 같은 것을 보통 송화인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계약인데요. 주로 전기선 운송인이 저유의 운송으로 운송을 독점하고 동시에 송화인으로서도 장기간 안정되는 운송을 할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념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어개표운송계약의 특정한 화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어이 계속운송계약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일정한 뭐 TV 같은 것을 수출한다고 할때 굉장히 많은 물량을 1년 내내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2년 단위로 장기로 전기선 운송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선복을 확보해 놓고 어, 물량은 그때그때 그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 량은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그 운임을 낮게 하기 위해서 저율의 운임을 적용하고 또 실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서만 운임을 부과하지만 장기 특정한 그 운송인과의 계약을 통해서 어, 장기간 다량 운송물을 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운송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계약을 서비스 컨트롤 또 계속 운송계약이라고 합니다. 어, 다음은 혼합선적계약 해상운송에서 서로 다른 용선자 또는 송화인이 자기의 적가를 동질, 동종, 동 동질의 다른 운송물과 혼합하는 것을 승인하고 체결하는 물건 운송 계약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같은 것을 운송을 할 때, 어, 화주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뭐 같은 광산에 같은 종류의 시멘트를 운송한다면 이것을 몇 톤씩 운송한다. 뭐 100만 어, 톤, 만톤 이렇게 운송한다면 섞여와도 나중에 하여갈 때 분리를 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이제 혼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운임이 좀 싸지겠죠. 어, 대개 벌크 컨트랙 라고도 하며, 곡물 또는 석유를 운송할 경우에 많습니다. 이 선주 등은 이로써 선복을 완전히 이용할 수 있고, 보관 관리를 단일화 할수 있습니다. 어, 그 용선자나 송하인도 저렴한 운임으로 운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 또예 다음 예선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 선주가 예선료를 받고 선박에 의해서 타인의 선박을 일정한 지점까지 예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예선 계약이라고 합니다.피 예선에 대한 예선의 지휘감독권이 있는 경우는 운송계약의 일종이라고도 볼수있겠습니다 예선이 단순히 피 예선에 대하여 동력을 공급하거나 운항을 보조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그것은 민법의 도급 계약 또는 고용 계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다음 해상 여객운송 계약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본 것인데 운송인이 특정한 여객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해상 여객 운송 계약은 운송의 객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운송물을 보완하는 물건 운송과 계약과 다르고 다르뿐이고 계약의 법적 성질이 도급 계약 낙승 분류식 계약에 속하는 등 나머지 법적 성질은 대부분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법 817조 내지 825조에서 약간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육상 여객운송 규정과 개품운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성계약에 의한 여객운송계약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고 상법의 규정은 소위 개품운송계약과 마찬가지로 부합계약에 속하는 계기의 여객을 대상으로 한 여객운송계약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객운송 목적의 항해운송계약은 어, 물건 운송을 목적으로 한 항해운송계약과 계약의 구조나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 운송에 관한 항해운송계약에 관한 상법 규정을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의 규정은 대개 개품운송계약에 해당되는 그 개별 여객운송계약에 대해 해당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 용성계약을 통해서도 열개정성을 할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해운의 그 종류, 즉 종류와 분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는 우선 해운법상 해운의 종류 6가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 보고요 뭐, 뭐, 한, 토론을 한데한 한 30분씩 잡고, 여러분들 쭉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은 항만 운송사업법을 포함한 광의 해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 토론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해운의 학문적 분류, 뭐 여러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분류 기준을 더 정하면 이 오늘 설명한 강의 내용 외에도 더, 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을 해보고요. 앞으로 또 해운의 종류 중에서 내가 앞으로 창업해 보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그 이유와 비전을 중심으로 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이번 시간 강의를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